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도 같이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다이어리는 A6 사이즈 다이어리고 지금 시간이 꽤 늦었어요 지금 몇 시야? 지금 새벽 1시인데 그냥 잘까 하다가 그래도 다이어리 꾸미고 자자 뭐 이런 마음에 간단하게 다꾸를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속치를 꺼내고, 오늘은 제가 사놨던 이 티켓들, 이거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 것들인데, 요것들을 활용해서 다일 꾸미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찢어서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배경으로는 이 대형 우표 스티커를 한번 써볼까요? 이것도 이거도 되게 큰데, 뭐가 날까? 이, 이거랑 이거랑 이게 날것 같은데 일단 이거를 붙이도록 할게요. 이런 뭐, 요런... 이런 요런 식으로 붙일까요? 뭔가 이런 것, 이런 것도 이렇게 붙이면 약간 느낌이 있을까? 이렇게. 오, 나쁘지 않아. 먼저 하고. 이렇게 하고 이 메모지도 같이 쓰면 좋겠는데 여기 이렇게 붙여볼까요? 오 이게 스티커구나 세상에 이거 메모지 그냥 떡매 같은 건줄 알았는데 일단 스티커고 스티커로 여기다 붙이고 이게 제비꽃 같은데 제비꽃을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붙이고 하나만 붙이면 좀 허전하니까 하나를 더 이렇게 약간 이어지는 느낌으로 붙이도록 할게요 요런 느낌 하나보다 붙일까? 약간 이런 작은 꽃봉오리 이렇게 응? 괜찮다 이렇게 붙이고 이건 너무 색감이 좀 탁한 것 같고 음. 이런 거? 어 이거 괜찮은 것 같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말고는 또 사이즈가 좀 작아서 이런거 괜찮나? 이런 거? 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느낌? 이렇게 붙이면, 그죠? 어, 이거 괜찮은 것 같다. 어, 이거 붙여 다단 이렇게 하고 우선 날짜를 찍도록 할게요 오늘이 날짜가 오늘이 며칠2주 18일, 8월 18일 이렇서 이거를 여기다가 찍을까?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두고 이거를 스티커를 통째로 붙일건데 이것도 뭔가... 배경 될 만한 게 있으면 좋겠죠? 약간 그러니까 이런 빈티지한 느낌을 이통 스티커를 여기에 음 예쁘다 붙이고 이것도 얼마 전에 실리 막스 할때 했던 건데 이것 예쁜데 그죠뭐 이따 줄 데가 없어서 이따 뒀던 건데 위 얘를 좀 잘라서 붙여볼까? 을까요 위에만 이거를 이렇게 붙이고 한번더 덧대 붙여야겠다. 개인적으로 이 실링을 다이어리 꾸밀 때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붙이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이게 실링이 어 생각보다 이 부피가 좀 있어서 다이어리가 한없이 뚱뚱해지더라고요. 그런 은은한 느낌의 마테 이렇게 붙야지 음, 예쁘다 이것도 나쁘지 않은 거 같고, 이것도 나쁘지 않은 거 같고 이거 할까? 지금 보시면 여기가 실링 왁스들 때문에 중간에 갑자기 뚱뚱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실링 왁스를 좀 자제하려고는 하는데 예쁜 걸어떻게 자꾸 쓰고 싶은 걸 아무튼 오늘의 다이어리 꾸미기는 아우 여기 타공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늘의 다이어리 꾸미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실링 박스가 너무 예쁜 것 같다 진짜. 얘가 뭔가 크게 한몫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엄청 예쁘죠? 아무튼 그럼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바로 곧도록 할게요. 안녕. 빠이.